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주호성일입니다. 자 요즘 경제, 특히 금융시장 네.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죠 그렇죠. 변동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크죠. 뭐 어, 몇십조 원, 예. 몇백조 원이 그냥 왔다갔다 합니다. 신문, 뉴스 예, 보면.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불안해서 예, 예, 예. 주식 이제 망하겠다. 예, 예, 예. 이런 위기감이 팽배한데 예, 예.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가져온 제목은 주식은 근심의 벽을 타고, 타고 오른다. 고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짝 보니까 지금 네.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돈을 계속 걷어 갔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올리고. 맞죠. 예, 금리도 예, 올리고. 예, 예, 예. 그래서 난리가 났고 네, 네. 은행도 문제가 생겼는데 네. 자, 은행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국면이 달라졌다. 그죠? 예, 예.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내밀하게 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금융 위기가 오는 건아냐 이제 주식 망했 네, 네. 그것이 지금 큰 변화가 되고 있다. 예, 예. 큰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차근차근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고 예, 예. 어, 개인의 의견이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투자는 다 본인의 <웃음> 책임이라는 것도 한번더 예, 기억하시고요. 예, 예. 지난주에 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예. 그 지난주는 예. 특히 은행들이 문제가 컸던 그래서 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데 지난주에 진짜 큰 폭으로 상승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지난주에도 SBB 은행에 관해서 했죠.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는 이게 그 염려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예,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했지만, 서이스의 CS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문제가 그런데 그러고 생겼잖아요. 나서 또 CS까지 그렇죠. 생기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나스닥 지수가 예. 4 4 1이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네. 한 주간에. 네, 그래, 한 주간에 예. 4 4 1 올랐고, S&P 500 지수는 중간 정도 돼서 1.43 올랐는데, 음. 그, 다우 지수만, 은행이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음. 은행인주는 아무래도 직접 타는 그렇죠. 많이 힘들었겠서 다우 지수만 살짝 빠졌어요. 많이 그빠 아닌 지따는들은 많이 빠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만 마이너스 났는데, 특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 나스닥 지수가 4.41 올랐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술주 중에서도 큰 종목 있죠. 애플부터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쭉 있는데, 애플이 지난주에 한 4% 정도 올랐어요. 음. 그리 이제 애플이 4% 올랐고, 어, 또한 나머지 종목도 메타라든지, 음. 그아마존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예, 예. 10% 이상 올랐어요. 아, 예. 그리고 한주간에 그런 대형 기술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음. 무엇인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 있지 않나 를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오르면서 예.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가장 좋았을 음. 때보다도 지금 뭐안 좋다고 여러 예. 얘기가 많은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S&P 500 지수에 음. 13.5%를 좀 차지를 하면서 예.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아, 두 종목을 합산한 시가총액이 S&P 500에서 500 차지하는 비중이 네, 네, 네. 역대 최대를 경신했네. 네네. 네. 예. 자, 생각을 해서 500종목 중에 한 종목이잖아요. 애플이나 예. 마이크로는500 종목 두 종목이면 예. 500 분의 2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두종목의 합산이 13.5%를 차지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뭐 다른 기술 종목도 있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기술 종목들 기술주를 대변하는 대표는 그렇죠. 그렇죠. 대표 그렇죠. 선수들인데 예, 예, 예. 이들이 크게 올랐고 이게 전반적인 기술주의 큰폭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자 그럼 지난주 굉장히 나쁜 뉴스만 그냥 엄청나게 음. 시장에 나왔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러 이제 살펴볼 필요가 <웃음> 예. 있겠죠. 자, 이제 왜 그렇게 상승을 했냐 하면은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 연준이 예.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겠구나. 제동이 걸렸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FED의 연준의 올해 2023년 음. 연말 최종 금리가 예. 얼마냐면은 지금이 4.5%거든요. 예. 4.5에서 4.75인데 지금과 똑같은 4.7%로 현재 내려와 있어요. 아하, 그렇게 최종 목표 금리가? 그렇죠. 최종 시, 목표 금리가. 시장에서 판단하는. 예, 예, 예. 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5% 후반이었어요. 6 이야기도 그렇죠, 나왔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렇죠. 거죠? 5% 예. 후반이 대세였는데 4.7이면 1% 정도가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음. 금리라는 얘기는 금리를 이번에 제 생각에는 예. 만약에 그럼 이제 연준이 이제 이번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날 예, 예. 금리를 안올린다 예뭐 낮춘다 그러면 오히려 지시한 난더 안좋게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cs 은행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서 금리를 0.5로 올렸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0.5로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 안정시키는 여, 음. 역할을 했거든요. 예. 자, c s 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겁먹고 안 올리고, 뭐, 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 진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음.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데, 보면은 자신감을 아, 가지고 그렇군요. 올렸다는 이 자체는 예. 경제에는 문제가 안 된다. 음. 이 탭, 저희 차짠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확산은 안될 것이다. 야, 그게 이제 반대로 예.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그럼요, 주는 예. 거죠. 그럼 엄청나게 주는 거죠. 이런 판국에도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 튼튼하구나. 괜찮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신호를 주는 거고. 아, 그래서, 이런 판국 때문에 금리를 됐죠.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리면 문제가 크구나. 그렇죠. 라고 예, 본다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0.25 정도는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다시 내려질 거라 하는데, 현재 페드워치라고 해서, 어, FED 연준의 금리 전망을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페드워치에서는 음. 6월부터 이제, 다음, 다음, 저기, 연준 회의, 음. FMC 회의에서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네번 정도 연말까지, 12월까지 예. 내려서, 100BP, 그러니까 0.25를 네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음. 이런 예측을 패드워치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이제 패드워치, 지금 표는 패드워치에서 일종의 점도표 비슷하게, 금리 예상치에 그렇죠. 대한 확률이네. 그죠? 그렇죠. 확률입니다. 예, 아마 이게 그림상으로는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건데 조금 그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죠. 예, 자, 어, 여기서 네. 녹색이 녹색이 가장 어저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예. 금리는 좀께는 그렇죠. 보니까 연도가 나오네요. 대일 왼쪽에는. 예, 예. 그렇죠. 3월, 4월, 5일. 네, 예, 요렇게 해서 나온다. 이제 요게 확률이 제일 높은 거고, 그 옆에, 양 옆에 노란 거는 두 번째 확률입니다. 아하, 두 그렇구나. 번째 확률이고, 요기, 음. 여기, 여기에서 보면 이게 FOMC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 날짜 예. 월일인쭉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요, 이쪽 맨 위에가 금리,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금리 폭을 음. 여기 쭉돼 있는데, 자, 자, 그러면 제가 3월, 제일 위에 거만 한번 읽어보면, 예. 제일 위에 왼쪽에 빨간 네모 박스, 저희가 예, 3월 예, 22일, 예. 이번에 그렇죠? 연준이다, 그죠? 그렇죠. 이번에 연준 열리는 날, 현재에 네.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62.7% 오른쪽, 62.7%가 62. 금리를 0.25 올릴 것이다 하는 건데, 올릴 것이다. 여기서 음. 중요한 건 동결도, 동결도 37.3에요. 아, 그두 번째로 높은 것이 동결이다. 예, 예, 예. 노란색. 왜, 예. 그전에는, 요 0.5 올리는 게 거의 70% 수준 이었거든요 지금은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예, 그래서 0.25 올린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준 회의 때는 5월 그냥 5월 달에는 그냥 아 저기 동결시키겠다 동결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월 가서는 다시 이제 0.25 를 내리는 거예요 예그다음에 7월에 가서도 또다시 0.25 를 내리고 그 다음에 9월에 가서 또 내리고 10월에는 안 내리고 이런 식으로 12월에 가서 다시 또 내려가지고 대략 4번을 내려서 이제 100pp. 그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연준의 이 행보와 관련돼서 원래는 올해는 금리를 낼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음. 거의 1 0 0였습요 자, 그러니까 이 자료, 이 그림에서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상단은 금리를, 예, 뜻하고, 예, 금리를 뜻하고, 이 금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그렇죠, 건데,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제일 왼쪽에 새로 매달 그 연준이 열리는 예, 예, 날짜, 매달 예. 기준으로 예, 예. 내려가면, 예. 결국 이제 파란 선이 어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계속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예, 예. 거는 가고 있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을 하는 확률이 가장 높다. 네네요자 네. 이것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더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인데 아, 그렇죠. 패드워치 전망이 그렇죠. 많은 네. 전문가들이 어, 연준의 있는 거죠. 예, 예. 금리 상, 금리 인하 또는 상승에 대한 금리 동향에 대한 추측 예측. 예, 예, 예.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예. 이렇게 배팅을, 이렇게 확률에 배팅을 한 거다.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아까 지난주에 그 나쁜 뉴스가 횡행을 했는데 예. 왜 빅텐 예, 예. 기술주들은 10% 이상 막 오르고 음. 나스닥이이렇게 올랐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는 상승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행보가 올해 하나의 금리 행보를 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리늘적인 배팅이 확 높아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에 내일모레의 금리를 0점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네. 꼭지다. 네. 그게 꼭지다. 그게 꼭지, 꼭지, 지금 보면 꼭지죠. 꼭지로 예, 계속 이제 뒷걸음을 예, 예. 친다. 네. 네 맞데 이게. 네. 결국, 이제, 금리가 상승은 끝났다. 이것이 기술주들을 크게 끌어올렸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어. 작년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음. 더 심했던 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기술주가. 근데 금리 낙폭, 금리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기술주가 가장 음. 좋겠죠. 자, 그럼 네, 두 번째 부분이, 이유는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 모르는 자료 중에 음.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돈이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풀려 버렸어요. 예. 지금까지는 돈을 계속 끌어갔잖아요. 그죠? 예예 예, 예. 끌어갔는데 반대로 월간 월간 950억 달러씩 회수했었어요. 회수했는데 지금 반대로 더해냈네요예 예. 예. 어. 그 와중에 얼마를 950억 달러씩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풀린 달러만 얼마냐면은 2970억 달러예요 자, 이게 원화로는 약 392조 원이네 예, 예, 392조 원이에요. 이게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다, 그냥 다 뿜어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여기서 세 가지로 돈이 풀렸는데, 첫째는, 에 미국, 의그 지방은행이 한뭐 네다섯 개가 예. 문제가 생기니까, 네다섯 개를 지원하기 위한 브릿지 은행, 브릿지 뱅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일단. 예. 그두 번째는 지난주에 SBB 은행 사태 때 언급이 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채권을 사들이는 펀드 펀드로 예, 예. 구성을 하겠다. 예. 이펀드로 구성한다는 데다 또 돈이 나갔어요. 음. 자이두 가지를 나갔는데. 그 외에 음. 또 뭐냐면은 재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냥 음. 이자율이라고 좀 하면 되고요. 시중은행이 예.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예. 치면은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 음. 한국은행에다가 음. 돈을 내 이자 줄게 돈좀 빌려주세요. 음 일단 정부 돈은 한국은행으로 먼저 가고 그렇죠. 발행하면 예, 예, 예. 그 한국은행에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하는데 그렇죠. 물 예. 이자를 받고 그렇죠. 이자를 받고 공급하는데 그게 재할인 그렇죠. 창구. 창구를 음. 통해서 얼마가 공급됐냐면,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 보통 한 주에 예. 46억 달러 정도가 공급이 됐었었는데, 예. 지난 한 주간이에요. 예. 자그 마치 1,528억 달러가 공급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주에 46억 달러가 예. 은행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예. 시중은행에 공급되었는데,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일주일 사이에 1528억이면. 한 35배 정도, 35배 35 정도. 35배에요, 35배 정도. 35 네, 35 <웃음> 정도. <웃음>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한 주가 난리 났네, 그죠? 렇 그렇죠. 오, 자,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서 저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심사하고 까다롭게 해서 그렇죠. 빌려주죠 그냥은 예. 안 빌려주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막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만큼 미 연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는 음.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1528억 달러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528억 달러만 예. 이게 2970억 달러가 아니고 나머지 브릿지 은행이거 펀딩 기금이고 이거는 예외적이니까 아 어, 비교할 수 있는 게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순식간에 공급된 걸 보면 은 2008년 금융이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뭐 은행에 돈을 팡팡 풀었죠. 그렇죠. 이때 풀린 돈이 얼마냐면 일주일 사이에 11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풀린 돈보다 뭐 한1 한 한, 5배그죠1 예. 5배 가까이 예, 예. 돈, 도, 그 많은 돈을 일주일 사이에 풀었죠. 일주일 사이에 풀었다는 거죠. 자, 이도 1528억을 포함해서 제일 위에 보면 연준의 예. 대가 토탈 대가 풀린 게 2970억 안에 예, 예. 그 속에 1 5 2 8억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2,528억이라는 것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1,110억에 비해서 5배 정도 예. 뛰어넘는 역대급이다 역대급 예. 저 돈을 순식간 예. 일주일 내에 풀었다는 거죠 저게 자. 돈이 확 풀렸으니까 예. 저 어느 정도 풀렸는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은 왜... 지금 아까 재할인율표 그렇죠. 네. 아. 재할인창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시중... 통해서 신용은행이 네. 그게... 공급받아간 돈 그렇죠. 음. 그게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이에요. 2008년, 2008년도 2008년. 일단 여러분들은 높이만 보면 되겠어요. 예, 높이. 2008년이고 확 나간대요. 예, 확 이제 보통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움직이지 많이 그렇게 일어나지 그렇죠. 아까 46억 얘기했잖아요. 조금 예, 예.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정상화되고 그렇죠. 돈을 빌릴 일이 없었겠죠. 예, 예. 계속 저금리 시대가 지금, 예, 예, 되니까 예, 예, 빌릴 예. 일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음. 이제 코로나 때또쫙 올라왔는데 코로나 아하. 때 올라온 거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에 비해서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뭐 절반 가까이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위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선 이 보세요. 이, 이렇게 아직 이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 제일 우측 표선은 예.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예, 예. 빨간 표시만 참고하시면 예, 예,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00달러 이상이 저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빨간 점하고 2008년도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예, 예, 예. 2008년도 높이보다 더 높다, 그죠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가... 1 1 1 0억원1 5 2 0억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주일 예, 사이에 그럼. 돈이 얼마나 풀렸다는 이때도 해서는... 쭉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풀렸으니, 이번주에 자료가 없으니까, 예. 아, 요 나머지가 형성이 안 됐겠죠, 뒤에가그렇게안 네,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자, 거죠. 그러면. 지난 2008년도 또 코로나 때 저렇게 돈이 확확 불렸을 때에, 아까 우리가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그걸 한번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음.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제 도이지뱅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금융시장,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충격이 있었겠지만, 예. 이번과 같이 금융시장 충격, 2008년도 음. 금융시장 충격이잖아요. 예, 예. 금융시장 충격과 같은 이런 그 충격이 발생을 하면은 음. 향후 1년간 평균 1년간. 19%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자, 여기서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니까 평균. 상승 안한 때도 있었고 있고 또더 있고 많이 상승한 때도 있고 그 그렇죠. 해서 평균? 예. 근데 19%. 대부분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아, 대부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안한 때도 있습니다. 음. 좀 이따 설명좀 드릴 텐데 어쨌든 어, 주요 금융시장 충격 발생 후에 S&P 지수가 1년간 평균 19% 상승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악재는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너무 큰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큰 악재, 소소한 악재는 시장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소화를 어. 해라. 예, 간섭이 없다, 개입이 예, 예, 없다. 그렇죠. 예. 니네들이 알아서 소화를 해라 그러는데 음. 너무 큰 악재는 <웃음> 무너지니까 얼른 그냥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이 얼른 지금 들어가네 지금 보시면 <웃음> 알겠지만 어, 2008년이나 코로나보다 이번에 훨씬 더 빨리 개버했는데 예. 이번에 CS 스 은행도 미, 저기 스위스에서도 주말에 UBS한테 엄청나게 그그 그 스위스 재무부에 예, 예. 압박을, 압박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뭐 나라 돈도 몇 백조 원을 빌려주고. 예.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월요일 날장 개정하기 이전에 끝내야 된다. 예. 그 압박을 해서 우리는 이제 어 저기 우리 나라 돈을 한 1조 정도에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4주 정도를 예. 합의를 받는데 그거 같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는데 아까 두 가지잖아요. 금리가 음. 그렇게 다시 음. 천정부지로 언제 끝날지 음. 모르게 올려, 올려, 오른다고 했던 금리가 음. 또한 100pp 빠진다고 음. 하죠.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음. 천문학적인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 돈이 풀려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주시장이 그러니까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것은 거의 뭐 네. 우리가 몇년 전에 코로나 국면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몇년 전에. 그때도 암담했는데, 예. 갑자기 그렇습니다. 주가가 예. 다시 그냥. 그냥 V자로 죠 그렇죠. 올랐죠. V자로 오른 예.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떤 요런 그, 그, 사례들이 쭉 있는데, 평, 3개월 후에는, 3개월에는 어떻고 1년은 어떻고 음. 쭉요런게 나와 있는데 도표가 너무 작아서 예, 예. 어, 저는 이게 어쨌든 1년간 예. 평균 19% 상승했다 하면 네. 만약 지금 국면도 1년간 평균 19% 상승에 해당한다면 네. 지난주 한 주만 해도 뭐3 4% 정도. 정도 이미 예, 예. 올랐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꼴이 날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음. 그 <웃음> 그렇지 않다. 예. 2008년에 보면은 어 베어스턴스 반등이라는 유명한 일이 한번 있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베어스턴 반등은 하나의 업꾸로서 이제 그,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예. 이제 베어스턴 반등 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다는거 아, 설명을 안 해도 예, 예. 그냥 베어스턴 반등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예요. 아, 예. 자뭐냐면은 오르는 척하다가 빠졌다 결국 음. 이게 베어스턴 반등이죠. 어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데드캣 바운스랑 예, 좀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거냐면은. 베어스 선수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3월에 예. 2008년도 3월에 이제 베어스 선수가 무너지니까 음. 이제 f e d 가 구제금을 제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재무부 아니 그때 저기 연준의장도어 베어스 선수는 우리가 살리겠다. 예. 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여름에 여름 예. 정도에 무너져 가지고 제피 모관의 베어스 선수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하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S&P 500 지수가 여름까지 이제 15% 상승을 했어요. 자, 여태까지는 그 지점에서 보면 아까 평균 1년 동안 19% 상승하고 이렇게 맞는 흐름을 보였다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3월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개입을 하니까 여름까지 15% 상승을 음. 했는데 그 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여름에 딱 터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베어스턴스 뒤에 터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가 딱 터지고 나니까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안날 테니까요 예. 동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제 여기 (3월에) 이제 음. 그베스 이거는 요 그래프는 음. 베어스턴스의 주가예요 예, 예, 그때 당시 예, 예. 베어스턴스의 주가인데 베어스턴스가 이제 요쭉 가다가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거져서 쭉 오르라 해서 쭉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빠지고 나서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회복한 게 이게 15%로 회복한 예, 거예요. 예. 그 15% 회복을 해서 거의 이제 그전 음. 하고 제로 퍼센트하고 딱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예. 이제 여름 이게 여름이 되는 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그냥. 폴. 폭락하고 망해버린는죠 네, 예. 이때가 한 마이너스 50%까지 예, 예. 하면서 이때 이제 제피보건이 인수를 하게 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지난 1년간 금융 위기가 생기면 1년간 평균 1 9 올랐다. 이건 평균이고, 네네. 이게 평균이고 이게 꼬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예 그렇죠. 그렇죠. 고그 예에도 이렇게 있었는 거죠. 2008년들은 좀 오르다가 꼬리가 예, 엉망이돼버렸는 엉망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이두 가지 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무엇인가 마무리가 안된 느낌이 예, 들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상황 아까 얘기했듯이 음. 너무 큰 이기는 이기가 아니다. 음, 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어차피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실물 경제와 주식하고, 주식시장하고는 6개월 정도 갭이 있어요. 음. 어, 우리가 주가가 이제 막 오르다가 먼저 꼬꾸라지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에는 보면은 음. 경제가 막 폭발 직전이고 막 활활활 활활 예. 타고 오르는데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어요. 음.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막 최고 실적을 음. 발표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경제, 이미 주가는 하량하고 음. 6개월 선행을 하다 보니까 어, 경제 고점보다 먼저 선행으로 음. 빠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속아가지고 고점일 때못 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음. 그럼 절점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음. 경제에 비해서 6개월 선행에서 먼저 오르는데 예.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경제가 유... 음. 아직도 경제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주식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근심스러운 뉴스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음. 근데 근심스러운 뉴스가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비기벤트가 생기다 보니까 음. 오히려 금리는 다시 기준금리 미국의 음.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 음. 이제 높아졌고 예.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음. 이런 일이 중첩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음. 어, 너무 겁먹지 말고, 예. 이 상황에서 좀 신중하고, 음. 좀 6개월에 걸쳐서 좀 좋은 음. 배팅을 하는 것이, 예.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저는 좀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같이 금융이 불안한 때가 2008년 이후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어마어마한 공포 또 불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바둑에서 대마불사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작은 걱정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 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큰 일은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네네. 정부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려낸다. 그것이 지난 몇년 전에 코로나였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였지만 그때는 물론 그대로 또가라앉았지만 어, 결과적으로 보면, 어, 돈이 풀리고 하는 것은 당장에 특히 이제 돈에 민감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에 대한 좋은 영향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지금 올해 우려하고 있는 이 금리의 동향,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 아닌가라는 것에도 좀 제동이 걸렸고 하면, 어, 반대로 볼 필요도 있다. 그죠? 물론 그것이 꼬리가 어찌될지는 또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웃음> 예, 예, 예. <웃음> 예, 그런, 어, 말씀을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정신은 근심의 백을 타고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 아마 이런 자료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